신규 복귀 모험가 여러분,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 접속 안 하시면 크림합니다. 9월 8일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서버 오픈 신규 서버 오픈 기념 다 드려요. 빌드 레벨 4달성 시300 블랙펄 의용지원의 3 0 완료 시600 블랙펄 75 레벨 달성 시3000 블랙펄 거기에 60 레벨 캐릭터 생성품까지 신규 복귀 모험가라면 출석만 해도 첫 날부터 신경 장비 풀세트 계속 출석하면 대구 장비 선택할 머리부터 파크까지 다주님 알림 신청 필수 지금이 바로 검은사막 모바일 뽑기가.